하둘셋둘셋셋넷넷아 <웃음> 네, 사장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좀 이렇게 지도 스파링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지도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실제로 이제 경기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스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했던 오늘 배웠던 내용만을 가지고서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거죠 예. 그날 배우고 그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예. 가볍게 예. 뛰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못 들어오게 어. 또는 예. 포인트를 뺏을 예. 수 있는 예. 예, 이런 형식으로 예. 네 그러면 정말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교를 많이 하시는데 <웃음> 들러가 빨리! 물을 빨리 들어그렇 들어갈 빨리! 들어가리 그렇죠! 그렇 TK 파이터 어때요? 하.. 성장.. <웃음> <웃음> 지금.. 1라운드인데 그렇게 숨, 힘들, 힘들어 한다고요? 네. 당연하죠 원래 고수랑 하면 힘든 겁니다 네.. 어, 우리 사범님 네. 조금 더 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. 네. 아? 지금 사범님께서 너무 많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혹독한 통증 고통이 왔을 때또 우리 TK 파이터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프레셔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네, 그런 네. 생각이 드네요. NO! GOD! PLEASE! NO! NO! 그럼 두 번째는 네. 아, 오늘 배운 것만 하지 말고 네. 골고루. 네.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태권도로한 번. 네. 네. 다 있을게. 네. 왠지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랄까 이제 다 파악하셨기 네. 때문에 똑똑한 공격이 올것 같은데 TK 파이터. 네. 자신 있어요?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어요? 네, 할수 네. 있어요. 네. 네, 자,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네. 처우님, 오늘 지금 이제 그 스파링 한번 해 보셨는데. 네, 제가 ITF 태권도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. 사범님 눈에는 정말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사범께서 그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우선 태권도 영역 내에서는 좀 나름 어떤 속도 스피드를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. 다리가 반응하는 정도의 속도 그리고 이제 좀 스텝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조금 이제 좀 네.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, 경기를 할 때는 스텝을 활용해서 앞뒤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스텝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그때 네. 움직임 같은 것들 보완을 더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. 강점에. 조금 더 보탬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. 네, 그래서 한 가지 기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발차기를 옆차기를 할때이 거리에선 발차기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네, 네.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들어가면서 음. 거리를 좁혀서 때린다든지 어. 이건 택경 기술에 이걸 또 응용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네, 네, 네, 네. 이런 형식으로 네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.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들어보세요. 안 맞죠? 예. 네. 그를 이제 발을 들고 이제 미끄면서. 그렇죠. 그걸 이제 연결해서. 그렇죠. 네. 그럼 이제 쑥들어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네, 그 느낌으로. 네. 어, 이 기술은 네. 그 손발 연계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네 TK 파이터가 전수관에서 네. 혹은 또 이제 그 시합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시합 나가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. 기술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이제 그 스파링을 했을 때 약간 좀그 TK 파이터가 가진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눈에 좀 많이 보이셨어요? 우선 오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속도 속도 네, 민첩성 네.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걸 조금만 네. 더 보완하시면 네. 어? 하나가더 지나서 그러시나요? TK 파이터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아, 네네 아2 0대야요 쫌쫌쫌쫌 빼기 ITF 태권도 중앙 본부도장에 와서 우리 유승희 사범님께 좋은 기술도 배워봤고 또 지도 스파링까지 해보고 정말 많은 배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. TK 파이터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유승희 사범님께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, 네. 사범님 오늘 좀그 TK 파이터 직접 보시고 또 지도도 해보시고 네. 하니까 좀 어떠셨습니까? 아, 우선은 그때 천하제를 이후로 오랜만에 또 네. 만나서 면 너무 반가웠고 역시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 우선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네,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 네, 찾아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많은 배움 얻고 가는데 오늘 몸으로 직접 겪어본 TK 파이터는 정말 많은 배움을 얻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선생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네.